Hey. is t p a s t n i e s bit bitch hey. nine, six, mix.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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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 씨발 놈들아너네 이런거 뭐 만들지 병신 샛들아 너는 계속 가사 존나 절지 모질이드라 이거 듣고 어떤 애는 그냥 모질이드라너네날줄 모르지 이 사태 어찌 할지 궁금하네 이런 스타일에 어떤 반응할지 나는 그거 보고 코방이 끼지 그냥 하신 할말도 랩으로 못하는 병신들은 딱치지 내가 만든 비트 존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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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들어 난 피에 떨어뜨러 난 땀에 떨어뜨러 내 목소리 더렁뜨러 너네 귀에 더렁뜨러 드렁, 하게 존나 박혀 난 랩을 존나게 떨어뜨러 예 비트 존나 들어 나 지금 랩도 존나 틀어 우리 크루 랩 존나 틀어 시바이게 뭐야 근데 나랩 못하겠어 여기다 랩을 못하겠어 나 시가 존나 미안해 원래 박자도 못하는데 이런게 늦게 내가 박자를 닭 스위스 내가 합잖아 미안해 나 시가 근데 너 빚을 좀잘 찍는다 미안해 시바 이거 그냥 가져와 버려져 미안하니까 한번더 할게 나는 이렇게 나 시기가 주한 비트를 버리기 싫거든 나는 존나여 염심을 휘사를 계속 뱉도 돼 계속 뱉도 돼 나는 이렇게 매을 계속해 힘길 얻을 병신들이 나는 뱉을 존 나게 못해 나보다 더 못해 여기서 누가 내가 샷아웃 한번 해줄까 JSD 존나 잘해 내가 한번 샷아웃 해줄 테니 너는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콜라보를 한번 해줘 시발 제발 부탁이야 콜라보 한번 해보고 싶어 야 시발 샷아웃 한번 더 할게 J.E.S.D. 너는 예수님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 내가 만든 비트 존나 쩔지